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와... 오늘 새벽에 제가 이거를... 정확히 작년 2021년 11월 20일 날 아크 애니메이션이랑 영화가 제작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1년만에 티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아크 더 애니메이션 시리즈 시즌 1 트레일러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시즌 1편 예고편이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I'm proud of you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And you'll never have to I've found in my life that a sense of loss is inescapable Death smiles at us all in its time Tell me you'll change your mind. I can help those people. I can make a difference. You'll be okay. Perhaps we are being punished. And the shadows of our deeds and life have followed us here. No one knows where, or any what, this place is. Some think it to be the afterlife, and others purgatory. How can I fear death, Helena? I have already died. As have we all. l i These are not my stars. And this is no afterlife. If it were, I would see my wife again. I would hold my son in my arms. Helena. There is only one way that we all come to be in this land of the would-be dead h e l e n of the walkers. What will I do without you? not domesticating my dinner there the name's bob a n this place i s <clears throat> a lot more dangerous than you know we should get moving you don't know how you got here right you woke up in the water washed up on the beach it was the same for me i, I can't believe it b e l i e h e it. an a m a r a y i n 맞아 이거? Fight to free all those whose names you do not know and may never know. <sighs> It is the way of the warrior, a path that few can walk. even with the m o s u r n defiance h a n o i a a n h a n when a i t a t e d give me a t h n d e n d e d 자 이렇게 트레일러가 나왔는데 와 2023년에 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몇월쯤에 나올지는 아직 나온게 없고 와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들 있죠 이 목소리들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빈디젤 러스, 러셀크루 젠, 어, 제라드 버틀러 그리고 미첼 연 대 배우분들 아니야 미국에서는 이분들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 이제 목소리 출연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여기 나머지 분들은 뭐 맥도웰 뭐, 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라드 버틀러 어, 고대 로마의 제국 군주인 가이우스 마르셀루스 네르바 장군이라는 걸 역할을 맡았다고 하고. 어 미첼 미첼리 아크에서 무시무시한 야수의 여왕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 메이 메인 리를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아까 그 잠깐 나왔던 이게 아마 제라드 버틀러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메인 미첼 미첼리언인가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러셀 크루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시대에서 온. 뭐 예언자, 예언자 뭐 그런 거를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 다인오브위스퍼뭐 공룡의 속삭임 뭐 그런 거를 어, 역할을 맡았다 하고 빈디제는 24세기 맥 조종사 뭐 자유를 위한 싸움 뭐 자유를 위한 투신 뭐 싸우는 투사 뭐 그리고 세안티아고를 연기를 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배우분들이 또 참여를 하고 또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아크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티저만 봐도 재밌어 보입니다 티저는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 내년에 나올 아크투랑 애니메이션 약간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소식들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